진자 핵이 있고, 네. 전자가 있어요 근데 전자핵 전자 안에는 음,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가 있어요근 있고, 핵이 있성자이 있고, 핵이 있어이 있고, 핵는 있고, 핵이 있고, 핵이 있고, 이게 원래 원자는 중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성을 유지하려면 전자의 수와 양성자의 수가 같아야 돼요 근데 가끔씩 이 원자에 전자가 더 많이 들어올 때가 있고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많이 들어오면 그현상은 음이온이 되고 전자가 좀 빠져나가면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많기 때문에 양이온이 돼요 그런데. 근데 이제 원자는 우리 눈에는 안보이기 때문에 모형으로 설명을 해야돼요 그래서 처음에 고유터는 단단한 구모형으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총스는푸딩모양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는 전자를 발견했어요 어떤 유리관 안에 마이너스는 가볍기 때문에 움직이고 그래서 플러스 쪽으로 움직인다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위에서 마이너스로 누른다거나 밑에서 플러스로 누른다면 음, 이 마이너스는 플러스 쪽으로 향하고, 마이너스의 반대쪽 방향으로 휘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러더퍼드는 네. A 입자 실험을 통해서, 그, 양성자와 중성자는 중간에 모여있다. 해가지고 행성 모양을 찾아내요. 그게 이제 A 입자 산란 실험인데요. 네, 네. 스크린을 두고, 여기서, 플러스 극 어떤, 알파 입자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금판에부딪치는데 이게 중간에, 먼저 핵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 A, 알파 입자가, 여기 멀리 통과하면 금통 통과해서, 요 밑에 빛을 봤는데, 좀 가까이 갔다가, 금을 펴가지고, 여기에 빛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 이쪽으로 튕겨져 나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알파 입자가, 이 양성자, 중성자가 있는 원자 핵에 맞아서 그 식으로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파 입자는 여기 있는 이 양성자보다 질량이 적기 때문에 양성자는 이 알파 입자를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